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젠제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동대문에 있는 메가박스에 와있어요 서울국제만화 애니페스티벌이 오늘 열려가지고 애니메이션하고 영화하고 같이 영화제하고 전시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여기서 영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전시회를 좀 가보려고 요 제가 아침에 본 영화는 이 세상의 한구석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히로시마 출신의 소녀 스즈가 결혼 후 전쟁 중인 상황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나타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히로시마가 맞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이 세상의 한구석에라는 일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그림체 같은 게 되게 이뻤거든요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고 표정도 되게 살아있고 귀엽고 전쟁 장면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기발해 보였고 다만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감독이 연출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들을 연출하고 싶은 건지 갈수록 갈수록 영화 내용이 좀 되게 무서워집니다 왜냐면 되게 평화로운 음악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도 소름 끼치는 전쟁 장면들을 되게 묘사하거든요. 그 단순히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넘어갈 만한 그런 식을 배치를 해놨어요 일단 이 영화는 절대로 일본의 전쟁을 미화시키려는 영화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감독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확인하세요 서울 국제만화 애니페스티벌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눠졌어요 영화랑 전시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전시를 보러 갈 겁니다 전시회는 동대문 DDP에서 열었어요 입장 시엔 이렇게 무료로 쿠채랑 랑홀스터줍니다 한 번은 저도 한번 쭉 둘러볼까 일단 어,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계시네. 종이 남친 웹툰 주인공과의 데이트. 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자로 생각합시다. 여자로. 자. 모두가 좋아 인기남 노. 남에게 까칠하지만 나에게 스윗한 여자. 예스. 구복이 잘 어울리는 청량한 소녀. 예스. 어떤 패션? 스피리 핑거스 남기정? 얘가 내 스타일이라고? 얘야? 예? 남기정 스피릿 핑거스? 1 8 7해 1월 1일생 인싸네 인싸 저는 저런 인싸랑 사귈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나의 종이 남친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 장소도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그려놓은 걸 전시해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고전 만화 홍길동조에 대한 자료 전시회 이렇게 옛날 만화들에 대한 자료를 볼수 있었어요 여기도 직접 만화를 그리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험해보았습니다 20컷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한자 한자 할수있네 보니까 홍길동전 음. 예시 플립북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개발 세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못 그렸냐 진짜 나도 뭐야 뭘그린지 모르겠다 발매기인가? 이게 뭐야 <웃음> 아 보니까 여기가 그 부스들이 각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네요 7 0 0 0원에 이렇게 놀러다니는 거면 괜찮은데? 재미있는데? 이게 뭐야 <웃음> 아,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일정 영화 지도 마지막 거한 보러 가야죠 오후 일정 보러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한게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영화가 아니라 강연이었네 강연 디즈니 들어가는 것까지 과정을 강연하는 걸 보니까 앞에서 지금 강연자분 계시고 저분이 바로 진짜 디즈니 직원분이에요 Hi, everyone.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영어로 얘기하시면 은 바로 옆에 계신 통역사분께서 실시간으로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로 참여했던 작품들이에요 주토피아의 랄프의 겨울왕국까지 직접 하셨던 일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강연에서는 디즈니에 가게 된 과정과 어떻게 갈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언과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왔습니다. 이쪽 방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영화제라든가 강연을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마스터 클래스 들은 것도 디즈니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방향성을 좀 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시카프 페스티벌 우사히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전시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